설, 15개의 설마가 최근에 주요 기사로 많이 회자가 되던데 20개의 메모, 뭐일지 궁금하네요. 박수 끝났네요, 벌써.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우에서 활동하는 꽃가이라고 하고요. 예, 아, 제가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쑥스럽고 예, 하여튼 낯선데요 해볼게요. 저는 민우에서 어, 6년차 활동가고요. 총 7년에 활동을 했고, 30, 30대고요. 23명의 활동가와 208개의 카톡 친구가 있는 꽃가미라고 합니다. 아, 제, 어, 제 핸드폰에 있는 2메모장 올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연초에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길을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모피어스대사인데 활동가로서 저를 자기인식하는데 연초에 다짐하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썼던 것 같고, 음, 제가 3월쯤에 봤던 마이 메이드팩 다이어리라는 영드예요 영국 드라마인데, 이제. 그 뚱뚱한 고두 비만의 1 6세 정신질환자 메이의 이야기예요. 상담교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출근은 언제나 언제나 있다. 거부당한 이유가 없다. 초기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팀장 된지 3년 차가 됐는데 쥐시다 떨어 하는 게지직직자다 하다 라는 글이 메모장에 써있었어요. 왜내 말을 안 듣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아마 올해 정점을 찍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고사박고일 오사카를 갔다 왔어요. 먹고 싶은 거, 뭐 우동, 초밥, 온갖 것들써 있더라고요. 취미 너무 필요하구나. 내년 여행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때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여행을 가고 싶고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참직자의 글을 봤어요. 저의 운동의 동력은 컴플렉스였던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상처를 입고 어 힐링과 치유라는 굉장히 뻔한 사회적인 말에 먼지를 털어내는 게 활동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사를 했어요. 구로동 동사무소 뭐 주소가 써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웃한테 인사를 해봤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운동, 생활운동체, 마을운동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고요. 팀원들에게 상반기 평가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상반기에 우리는 활동 속이충만하고 즐거웠을까? 성장과 변화를 서 목격해주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어떤 이야기를 쓸까? 메모장에 써있었고요. 제가 막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활동가들이랑 같이 원고를 썼는데, 그 하고 싶은 말과 할수 있는 말 사이에 이제 편집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보니까. 그 활동가가 편집자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부산 모텔 주도가 있더라고요. 저희 활동가 바나라는 팀원의 결혼식을 갔는데, 어, 1박 2일 동안 회도 먹고 모텔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했는데, 음, 활동가들과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연차가 쌓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활동가에 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오래 하게 됐고요. 제가 10년 정도 그 다, 담배를 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그 비나를 가서 남성들의 그 비공식적인 중요한 얘기는 다 담배 피면서 하는 거 보면서 오비를 폈는데 오래 끊었어요. 네, 어쨌든. 그, 저희가 내년 콘서트를 해요, 민우에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 예, 여기 펑당도 있고, 수의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팔지에 대한 목록이써 있었어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목록은 계속 되겠죠 네. 어, 제가 이제 어려병이 되게 심각한 스타일인데, 어, 불안, 내일, 내년, 3년 뒤, 5년 뒤 이대로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돈을 받고 활동하고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항상 주문을 외우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올해 미생이란 만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봤어요그 일이라는 거 어, 남들이 그렇게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왜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미생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걱정을, 걱정이 걱정 정말 많은데 어, 월요병, 내일 3년기, 5년기, 끊임없는 걱정과 걱정, 걱정 속에서 메모장이 또 가득하게 어, 담겨있던 키워드 중 하나가 또 걱정이었고요. 그 제가 좀 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전략이 없다고 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되게 무식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 연차로서 팔로우십과 리더십 먼저 위해서 고군분도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여성주의 모임을 처음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후배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자랑인데 어, 대학교 이제 후배들이 초청을 해서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후배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 같고요. 음, 이런, 제가 최희연 씨한테 그 바톤을 봐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좀 민망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니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과는 지금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